성범이를 위해서 아마존에서 예약 주문해가지고 3개월 기다린 아이언맨 건틀렛 <웃음> 진짜 웃겨 이거 성범이한테 아직 말 안해서 제가 성범이를 데리러 간 다음에 성범아 트렁크에서 멋좀 뭐 꺼내줘 했을 때 트렁크를 쫙 이러는데 와 이게 뭐야 소연아 <웃음> 하면서 이제 하려고 꽃도 샀어요 꽃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 이게 다 대충 사랑이라는 꽃말이래요 이제 가볼까요? 지금은 새벽 3시 저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예린아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은 오후 5시 40분이에요 휴게소에 들렸는데 날이 벌써 밝고 있어요 짜잔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2시간을 지금까지 왔고 2시간만 더 가면 돼요 으에. 으에. 살기 위해 먹는 아메리카노 너무 응. 아파 진 내가 인사하게 해줄게 아 맞다 반죽 티셔츠 <웃음> 티셔츠가 왜 이렇게 동막골 티셔츠 같지? 이거 너가 준 건데 진짜? 우리 아이. 내리면 차에 치워? 지금? 응 왜? 그냥 응. 어때? 이것도 있어 세상에 어때? 어... 저녁 선물이 진짜로? 내가 이거 숨겼어 어... 왜안 감동해? <웃음> 좋아? 안에서 뜯어봐 <웃음> 음, 하, 하, 하. 언박스 빨리 기분 좋다. 저희 최고. 왜 저래? 아 대박 진짜.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? 응. <웃음> 네. 짱이다. <웃음> 누 닮았어? 시저, 시저. 시저가 누구야? 강아지 사료잖아 시저. 아니, 아니, 그거. <웃음> 폭성 탈출에 나오는. 그렇냐? <웃음> 야! 응. 음. <웃음> 시사다, 소이정 가서 빵 받았다. 홍마. 홍마, 홍마. 홍마, 이리 와봐. 뭐, 우리가 홍마에서 사진 못, 이거 동영상 못 찍을 수도 있잖아. 부끄러워서. 아, 오케이. 음. 고구마에 떡볶이 먹방. 쇼미보면서 먹는 줄 머리가 왜 이래? 안들려 뛰는 거? <웃음> <웃음> 작년에 철창 떨어졌는데. <웃음> 소리를 내었어? <웃음> 내었는가? 이건데 <웃음> <웃음> 내었어 아니야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? 누구인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발레 <관리> 도와드릴까요? 네. <웃음> 짜잔 호텔 도착 민망하다 근데. 근데 우리 뿐이겠어? 찍는 사람이? 우리 뿐이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왓츠 <왓치> 아웃 베이비 왓츠 아웃 베이비 뭘 음미야 빠바바밤 <웃음> 빰 빠바밤바밤저 시체는 뭐지? 구름 <웃음> 예쁘네? 진짜? 오 어, 하늘 예쁘다 하늘 너무 예쁘다 뭐야? 하늘 너무 예뻐 마치 우리 에게만 보여주는 구름 같지? 어 <웃음> 저희는 일단 망고 빙수를 먹고 싶어서 망고 빙수 웨이팅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90팀이 넘게 웨이팅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늘 망고 빙수가 마지막이래요 딱 타이밍 잘 먹겠다 그치 성범인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부산 촌놈이어서 <웃음> 부산사람들 <많은> 보면 <웃음> 노하겠다. 부산촌이라니 부산이 도시지. 부산 너무 아름다워 부산촌놈이라니 <웃음> 그래서 이제 두시간동안 룸에 있다가 망고빙수를 먹고 두시간동안 뭐하지? 우리 해야될거 많아 너무 빈둥빈둥거리면서 늦게 나와가지고 그치 아니 구름이 어떻게 딱 여기 정중앙에 떠있지? 구니까밤 되면 진짜 예쁘겠다 좀만 더 이쪽으로 와도될것 같아 아까처럼 이쪽으로 가. 야 왜? 무한거 아니야? 어, 아니 봐봐? 격자 왜이는 거야? 마치다 넣어줘?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옆에 봐 옆에. 망빙 기다리면서 성범이랑 유럽여행 갈 계획을 짤 거예요. <목이> 뭐야? 언제 썼어? 허가섭지. <웃음> 어 <목이> <목이> 되게... <목이> <목이> 나도 줘. 어뭐 하는 거야? 누구? 어,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. 뭐뭐 <목이> <어허>. 왜 그런 모습을 말해? 왜? 오호. 5다짰는데 <웃음> 밑으로 내리지마안짰잖아 망고 어, 빙수 어. 먹으러 <웃음> 가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이런거 있네 <웃음> <웃음> 저희 애플망고 빙수랑요 거짓꽂이한테 부탁이달라고 스플레 먹고 싶었는데 스플레가 없어서 광고 케이크 시켰어요. 아. 네 <웃음> 자연스럽니? 네가 큰거 먹어. <웃음> 기다려 기다려 먹어 자존찜 <웃음> <잦은> 상하지 <웃음> 맛있어 어때? 짱 맛있지? 음 완전 맛있지? 음아 너무 맛있다. 예리나 부럽지? 그럼 당연히 입에서 녹지 얼음인데. 그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, 맞아. 안 지겨겠지? 토사물. <웃음> 어. <웃음> 영상 찍으려고 사투리 예행연수 중 뭐, 이거야 너나 소리 뺏어 맞나 맞나? <웃음> 아니야 내가 왜 전화했냐며 소윤이가 영상을 요번에 찍었는데 내가 더빙을 해야 되거든? 근데 뭔가 요즘 너네들이 이제 막 사투리 안 쓴다고 욕해가지고 이제 사투리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나올까 봐 지금 <웃음> 연습하려고 너야테 전화했다 <웃음> 서울 사람 된거 착각한 거 아니지? <웃음> 내가 그냥 욕 많이 먹었다 니더라도 <웃음> 아.. 너는 몇 석까지 부산 사람이다 알 누구요? 아, 어, 성원 아, 어, 브이로그 출연하고 있는 거 알아? 본말이야. <웃음> 니 네, 지금 <웃음> 네, 아니 미쳤었나? <비슷하나? 웃음> 네, 목소리 지금 출연 중이다 이렇게 아 목소리만? 어 아, 아. 사투리 일단 한번 해봐 좀 하고 있다 아이가 아 근데 이게 또 하라면 잘안 돼거든 <웃음> 난 성형말 <할>, 하해도 못하겠다 <웃음> 이 전화를 끊는 순간 네가 아니라 아니라 너라고 말하게 된다니까. 밥 먹었어. 끊어. <웃음> 여러분 서윤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 사투리인데 그냥? 사투리라고. 내 <웃음> 네, 사투리 한 건데. 아 뭐야 표준어 쓰는 줄 알았네. 서윤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어좀 더럽다. <두렵다. 웃음> 국밥 속에 간단하게 한번 해라. 명지의 영진돼지국밥, 대운대 밀양돼지국밥, 신도시 장수촌돼지국밥 그리고 황장군돼지국밥 이쪽 실망 없을 거예요. <웃음> 야 그리고 그 범일동의 할미국밥 맞지? 응. 응. 미안 그게 아직 성명 못했다. 아, 나도 가봐야 왔으면 뭐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다. 아... 어, 듣기만 이... <웃음> 가마있소가마있소야 이게 오0만 유튜버에 게 퍼지는 유행어가 된다 이제가마있소가이소 가마이소 가마 가마이소 마이소 가마이소 해남이 여행 재밌게 보마이소가이소 가마이소 그래. 바위. 바위. <웃음> 이제 연습 좀 됐어? 마지막으로 아직 시간 많아 다운받고 있어요, 우선 안 봤네? 어? 오, 어... 어딘데? 몇시... 근데 왜전에냐면다른게 <웃음> 아니라... 어집자는 이... 표준말로 쓰게 되면 좀 내가 좀 민망하고 쪽팔리고... 아, 내 같은 거 같은데... 어, 너, <웃음> 이, 너네들이 기분 진짜 나빠더라고 어, 사사히 좀 많이 안 좋더라 어, 진짜 좀, 좀... 솔직히 좀... 우리 아빠도 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... <웃음> 그렇더라고 응. 그래서 자투리를 써야겠다 생각 했는데 막상 쓸려고 하면 좀안 나오더라고 이게 왜 그런데 애가? 몰라 아. 안 하고 3일 동안 부산사람만 땅에 뒤집다 <웃음> 어쩌노 뭐지? 이 장난하나? 너 이게 진짜 아니 니들이랑 있으면 편하거든 근데 이게 소윤이랑 있어 소윤이가 <웃음> 보면 불편하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씨야 이거 지금 니네 전화통화하고 우리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? 어니 네 전화 목소리 어, 다 나고 말을 그렇게 해? <웃음> 그런거는 사회대좀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지 친구야 니 <웃음> 네 아, 네 목소리 니 목소리 는 출연 중이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뭐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런거는 예린이가 자를거야 쟤는 <웃음> 생겼던 <VLT> 시민인데 얘 이게 뭐야? 마피아 게임 이게 뭐디야 신라 호텔 어딘지도 모르면서 오래 그어인지안봐그 그 마포구 에이. 아 아닌데 에부산천남인가튀는데요이 자꾸 우리가 부산천남인거 같은데 어째야 됐나, 이거 뭐 아니 허.. 하아자나아 ㅋ 자지안 되겠네 아알았 <웃음> <웃음> 알았다 재밌게 놀아랑 음. 위 무릎 오케이 무릎 발목 잡고 엄마 있어. 뭐까지 어, 하고 그러에 이게 힘이 없어. 너무 힘 빠져. 그렇지 긴장돼가지고. 안녕하세요 소희 아. 남자친구. 아 엄마. <웃음> 내남박성범입니다 <내나? 막상봄입니다. 웃음> 이렇게 해, 그냥 <웃음> 이렇게 어떻게. 해, 결국 성범이는 더빙을 못했다고 한다 <웃음> 부끄러워서 맥주 벌컥벌컥 마시다가 취해서 잠들었다고 한다 <웃음> 다음은 컨실러라는 건데 뭐 얼마 전에 수영이가 속눈썹 연장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파리다리 같은 거 힘이... 두드려주고 아유 민망해 잠깐 음. 쉬자 응. 끊었어 힘들어? 어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어? 그거보다 더느끼 건. 응. 말이 많구나 진짜로 누가? <웃음> 너 <웃음> 왜 그걸 보면서 말이 많다고 느껴? 혼자 막 떠드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진짜 그럼 내가 어. 말을 잘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 뭐라 만면안돼 이거 응. 말 많다고 뭐라 만면안돼 지가 해봐야 돼 이거 다 <웃음> 진짜 다 해봐야 돼 이거 하 <웃음> 아, 나도 말이 많은 편인데 이게 아. 어. 아니 힘들지 나 처음 할때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걸 우진님 어. 제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이건 예린이한테 보낼 건데 <웃음> 너 CF같이 나와 또또또또또 아, 또, 또, 또, 또, 또, 칭찬 한번 해주니까 또 아까까지 잘하던데 엄청 어. 엄청 잘하던데 딱 반했어. 걔 반만 더 해보자. 궁금함. 응.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화이파이. <웃음> 도망가는데 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안 돼가지고 술술임을좀 빌려보자 해서 맥주 한잔 먹고 취가지고 바로 자가지고. <웃음>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윤이 댓글에다가 뭐 말이 많다, 뭐 말좀 줄여라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볼때그 사람들이 다 해봐야 돼 이거 이게 혼자 이거 영상 보면 되는 거같 말하고 떠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진짜 다 해봐야 돼 진짜 극한 직업이네 설명은 내가 안 해도 보는 분들다잘 알겠지만 나는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떠들어야 되고 세상 소윤이가 참 대단하네 그리 아버님도 되게 대단하고 안씨 집안의 매력인가? 저는 눈썹 결을 정리해줍니다 소연이가 눈썹이 반토막 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눈썹 그릴 때 예술을 하더라고요 오오 C F인데 못 생겼는데 저는 저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엔딩은 찍어야니까 별거 없는 브이로그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설정 해파 안녕 감동스러운 음악 들까요? 아니요 제가 피연집에서 까는데 <웃음> 피연집 한전하는 수식어중에 감히 소유님에게 어울리는 수식어가 없어졌네요 <웃음> 이거 진지어 아, 웃긴거였어요? <웃음>